말씀하기 전에 아, 천성경 한장 읽겠습니다. 제목은 아, 1200피 재화 탕감복기에서 7번 아, 탄감기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 이 말씀이 아, 1 9 7 0 1년 72년에 하신 말씀들이요요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인들은 왜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느냐 절대적인 주처 앞에 절대적인 상대가 되려니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대해서는 죽더라도 절대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절대 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면서 인간을 사랑하되 인간과 하나 되어 있는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0 0 0 0 0 0 0 0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면 나도 절대적인 자리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변이라면 나도 불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이라면 나도 유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이라면 나도 영원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영생은 불가피적이오 그것은 결과적인 기일점이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을 당당히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었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생명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이상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이상이 없다면 모두 허사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면 안됩니다. 선생님을 줌지 않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한 뿌리입니다. 뿌리를 잡아당기면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줄기나 가지는 자기 존재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방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승리적 기반을 닫고 자리를 잡아야 동서남북으로 자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자유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인들은 무엇을 줌 잡고 생활해 왔느냐? 예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밤이나 나 지나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자기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절대 복종이었습니다. 절대 복종. 왜 절대 복종했느냐? 절대적인 주체, 원형적인 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삼각형적 주체의 권을 이룬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사탄권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사탄권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는 양심을 준비 삼고 절대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을 준비 삼고 절대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려니 종교의 세계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절대적으로 복종하심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됩니다. 하나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은 반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되기 때문에 악은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탄감복귀할 뜻이 있습니다. 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뜻길을 가야 돼요? 둘째 번입니다. 그러면 그 둘째 번의 뜻길은 하늘을 따라고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워할 수 있는 내용이 요만큼이라도 있느냐 이겁니다. 요만큼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해야 합니다. 통일교를 믿느할때 절대적으로 믿고 간다고 해야 됩니다. 아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뭡니까?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의 길이라는 말씀을 입니다 아, 제가 단상에 에한 지금 사, 지금 오늘 선지가 삼 결째 삼 개월 삼 개월 만에 서게 됩니다. 아, 제가 이제까지 아, 총회장님께서 아 총회장님 입장에서 보시는 왕님과의 관계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까지 저는 오늘 제3자 제가 보는 아 제가 보면서 왕님과 그 다음에 총회장님의 관계 그리고 제가 보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오늘 식구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 제가 한국 일본 마치고 순천에까지 일정을 마치고 이 자리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언제 나중에 어, 어,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것 중에 이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이이 이 단어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 어,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 제가 교회 들어온 지한 43년 되는데 아, 아버님을 옆에서 모신 적이 없습니다. 모신 적이 없어요. 아버님을 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가장 가까이 모신 적이었냐면, 제가 평화자동차 다닐 때 아버님이 그 평화자동차 건물을 우리가 구입하고 나서 봉헌하실 때 오셔가지고 박상곤 사장과 저와 한시 한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을 때가 가장 아버님을 가까이 뵀을 때입니다. 물론 여러 행사장에서도 아버님을 뵌 적이 있지만. 그 평화자동차일 때 아버님을 가장 가까이 제가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님을 모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도 했습니다. 아버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대단히 그 뭐랄까 아,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주변에서 많이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총회장님이 그그 이대왕님을 모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대왕님이 아 저기 총회장 아, 이대왕님 옆에 총회장님이 계신데 총회장님이 이대왕님과 항상 계시니까 모든 내용들을 결정할 때 총회장님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총회장님의 생각을 아마 왕님께서 반영해 주실 것이라고 다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총회장님이 왕님을 모시는 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총회장님의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총회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왕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을 왕님이 100% 받아주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왕님이 다 결정하시고 왕님이 결정하신 다음에 그것을 총회장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해가는 과정을 저는 이번 전 노정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제가 안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아버님 주변에 계시는 선배 가정들의 그 선배들이 아, 아버님에게 모든 말씀 복을 드리고 아버님께서 하는 여러 가지 결정이 아버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선배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아버님이 결정하시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아버님, 아버, 아니, 아버님처럼 생각했던 내용들이 잘못되었음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대왕님 옆에는 항상 총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총회장님이 계셔서 총회장님이 모든 일정과 내용들을 이대왕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시면 절대로 이대왕님께서 모든 것을 총회장님 말씀대로 진행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에 아주 저는 정나하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미국에 가든 아니면 어느 나라에 가든 옆에 가장 가까이 모시는 총회장님께서 왕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적을 아니면 조절하거나 조정하거나 내지는 조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총회장님의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면 이대 왕님을 그 옆에서 모시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가를 저는 절실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무슨, 제가 총회장님하고 언제 순천에서 왕님을 모시고 어 같이 있으면서 총회장님 앉아 계시면 제가 옆에서 앉아서 총회장님 말씀하시는 걸다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할 기회가 없습니다. 뭐 왕님께서 말씀해 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지시하실때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식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 총회장님이 이대 왕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왕님을 아, 뭐, 짧은 시간 모셨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같이 총회장님이 있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왜? 제 생각과 제 행동은 없습니다. 제 행동과 제 생각은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어요. 모든 일정은 이대 왕님의 일정에 다 맞춰 있습니다. 이대 왕님의 생각과 이대 왕님의 행동에 다 맞춰져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중심,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장일 권사님이 고 계신데 내가 왜 웃는지 알아요. 네? 네? 왕님 옆에서 식사를 시중하는 분들도 자신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님이 뭐, 그, 뭐, 여러 옆에서 간섭을 하시거나, 뭐, 꾸중하시거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왕님은 말씀이 거의 없으세요. 말씀이 거의 없으신데 불구하고, 그럼 왜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내가 그래서, 아, 저기, 왕님을 그 총회장님하고 같이 모시면 느낀 게 뭐냐면, 참으로 어렵다. 내 생활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내 행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동안 많이 했어요. 저구나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인데, 총회장님은 지난 몇, 십년 이상을 아버님도 모시고, 이대왕님을 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시는 동안에 총회장님 얼굴에는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항상 힘들게 보이시고, 어렵게 보이시고, 참 고민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왕님의 말씀과 행동이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하는 시간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은 모두 다 버리고 오직 모든 관심을 이 대왕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게 총회장님이 이렇게 몸은 작으시지만 참 지독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히 지독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 이런 분들이 아버님을 모실 수 있구나. 이런 분들이 이대왕님을 모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알아야 할게. 그럼 이대왕님은 이대왕님은 이대왕님 자신으로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우리들을 주관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대왕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십니까? 아버님하고 맞추신 겁니다. 이대왕님의 모든 가심말은 어디입니까? 아버님하고 맞추시는 겁니다. 그럼 아버님은 누구와 맞추셨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아버님이 일치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대왕님과 참아버님이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이대왕님 모시는 그 책임자는 이대왕님과 하나가 되어야 는 모습을 저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 우리가 평소 때 자유롭게 살던 우리 육체 우리의 생각을 전부 다 접어두고 누구의 포커스 맞추는다고요? 참 아버님의 모든 관심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뭐 갑시 앉아계시다가 어디 뭐 청평 가자 어디 가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왜 그러시죠?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러면 이대왕님도 갑자기 앉아 계시다가 지상가자고 그러시고, 갑자기 어디 가시자고 그러고, 벌떡벌떡 일어나십니다. 그 누구, 누구가 바라시는 겁니까? 참 아버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대왕님이 어떤 행동과 어떤 제안을 하실지, 어떤 내용을 가져가실지, 이 총회장님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총회장님은 오로지 모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다 버리고 오직 이대 왕님만을 모시고자 거기에 완전히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번 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분파 중에 어떤 분들이 자기가 왕님 찾아간다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왕님은 다른 일정이 있으니 지금 시간 오지 말아라. 이렇게도 불구,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를 몰고 그냥 무작정 가는 겁니다. 순천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왕님 먹고 뭐 저기 자기들한테 뭐 음료수 한잔안 줬다고 아주 야박하게 되었다고 욕을 하고 돌아갔어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린지 아십니까? 그 왕님이 하신 얘기가 그 왕비님 막뭐 이런 얘기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들에게 약속을 맞춰야 되느냐 내 일정에 약속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 일정 할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일정 뭐 인사말 꽃다발 수여 이런 것도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누구의 말씀이 왕님의 말씀인데 그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님 말씀이에요. 왜 꽃다발 주고? vip vip들 인사만 하는 그 시간에 식구들을 한 사람을 더 만나서 성령 적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을 그런 시간조차도 아까운 것입니다 왕님에게는 그게 아버님의 생각이에요 왜 아버님께서 아버님께서 10년 만에 이 대한민국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굳이 굳이 꽃다발을 준비해 갖다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기 모처에서는 평화대사를 모아놓을 테니까 저기 왕님이 꼭 오셔가지고 식사 같이 좀 대접해, 같이 해주시고 응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왕님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좀 저희들과 주관해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 단체가 있어요. 안 된, 그거, 그래서 제가 그래도 평화대사들이니까 왕님을 받들고자 하니까 보고를 드렸어요. 총회장님 통해서. 근데 왕님께서 단번에 거절하셔버린 거예요. 내가 식구들 만날 시간도 없는데 평화대사를 만나서 시간 낭비할 시간 없다.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 사실을 그쪽 통보해 줬더니 어, 내가 저기 총회장님하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왕님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해아가 타락할 때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아가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을 때그계명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순간적인 것입니까? 여, 영원한 것입니까? 순간적인 것입니까? 따먹지 말라는 그 자체는 그것은 그 순간적으로 따먹지 말라니까 그러면 아당가야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영원히 따먹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시기에 따먹을 수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이죠.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복종했다면 아당가야는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순간에 따먹으러 말면서 영혼의 세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또 하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마태복음 26절 4 0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죽음의 단판 기도를 주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일어나서 기도를 드려달라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주다가 다 잠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이 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절대 복종의 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한 시간, 아담과 헤아가 선악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헤어 교환 것은 단순간입니다. 그 순간만 참아 달라.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있어 달라고 했는데, 아담과 헤아도 그러지 않고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제가 이번에 지난 3개월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이대왕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 마지막 날 순천 마지막 날 이세들에게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공개가 안 됐어요. 찍다가 촬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대왕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꼭 식구님들에게 해드려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대왕님이 천복궁에 계시면서 세계회장으로 계시면서 이세들을, 거기 이제 이세들이 뭐 쟁쟁하고 이제 똑똑한 이세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대형님이 하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천복국에 갔는데. 모든 이세들, 그 목회하는 이세들이 우리 청년들 얘기, 우리 청년들만 얘기를 놓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대형님이. 그 이세들은 자기들은, 자기들은 마약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안 먹고 타락도 하지 않았으니 자기들 완벽하다. 완벽하다. 우리 나는 우리들 완벽하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한 이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대왕님 이런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참 아버님의 직혈통이고 세계회장이고 아버님의 아들로서 타락하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마약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아버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뭘 믿고 자기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대왕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자 청년들 모아놓고. 우리 청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나? 이대왕님은 참 아버님의 직계혈통이고 타락하지 않고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과 항상 같이 있으면서 매주 항상 있으면서도 나는 마약 담배 술 입에 댄 적도 없고 그런데 나는 아버님과 항상 어떤 모습 죄인의 모습을했다 그런데 우리 이세들은 그 똑똑한 이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일세들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대왕님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절대 복종의 길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항상 나는 항상 아버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라고 서는 것이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세들을 가르치면서 절대로 그런 이세들이 되지 말라고 이대왕님이 이번에 순천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그 말씀을 듣고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대왕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아무 결점이 없으신 분조차도 참 아버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우리가 아버님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참 아버님의 일생 중에서 참 여기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면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자기 뜻은 없습니다 이게 아버님 말씀이에요 아버님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뭡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는 자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제로! 그리고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모든 관점을 같이 연결하고 아버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참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모든 생각을 오직 누구에 맞췄다 누구에 맞췄다 하나님에게 맞췄다 아까 말씀하셨듯, 말씀드렸듯이 총회장님이 미국에서 절대 복종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대왕님이 대한민국에 올수 있었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이대왕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훈사님들조차도 훈 내가 들었는데 훈사님들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훈사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호통을 주신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왕님이 그런 호통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훈사님들이 몇십 년 동안 이도왕님이 아버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여전히 이해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총회장님은 그것을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총회장님 오십시오 문제가 큽니다 오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계속 제가 사탄 짓을 했죠 에? 오십시오 여기 이 본부 성적 비우면 안 됩니다 제가 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대왕님, 총회장님께서 어디에 맞췄습니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맞췄다 이대왕님에게 맞췄다 그리고 이대왕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이 상황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 이대왕님께서 한번 일정 보십시오. 이대왕님 지난 10년간 10년간 미국에 가셔서 하신 말씀 뭐냐면 심요살이를 하셨어요. 심요살이. 3년간. 그리고 10년간 미국의 그 힘든 과정들을 다 극복하시고 견뎌내십니다. 누구, 누구와 맞추신 거죠. 모든 관점을 아버님하고 맞춘 거예요. 아버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심오사를 넘기고, 그추원 펜실베니아 생활을 견뎌내고, 강연우정을 마치고, 그래서 많이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올수있도록그 결단을 내리시게 해준 거란 얘기죠. 그런 왕님의 행적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절대 복종하는 관계가 없었다면 왕님이 이 대한민국에 오실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우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장님이 또 믿음이기도 어떻게 서느냐 난 절대 왕님께서 이 미국을 떠나고 갈 때까지 절대로 왕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에 올수 있었다 없었다 올수 없었어요 여러분, 공직자는 너무나 어려운 자리입니다. 저는 뭐 총회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쉽게 하는 편이지만 총회장님은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이거 총회장님을 칭찬하고 뭐받들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든 자리에요. 그 자리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는. 내 자신이 없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공적인 자리고 절대 순종의 절대 복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의 길이 그러면 길고 험하고 이렇게 오래 영원한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공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그 주체되는 주체와 하나 되어지는 그 나의 모습 나의 자세 이것이 뭐냐면 뜻길의 판도를 바꿉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류 인류에, 인류에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류가 영원의 구원이라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직자, 중심 책임자, 중심 인물은 그.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식구님들은 배려, 배려, 편안한 입장이에요. 왕님에 가까이 갈수록 힘든 겁니다. 여기 저기 우리 부인회장님이나 뭐 재직회장님 계신데 공적인 일을 맡으면 쉽지 않아요. 남한테 욕도 먹고, 에? 힘들고, 감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왕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이냐?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상황이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일본에서. 예. 네? 예,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가정연합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뭐, 저기, UCI 측에는 뭐 집회를 하고 뭐 지금 막그 현진, 현진님 올리려고 날리고 UCI 측에서는 뭐냐면 뭐 계속해서 한씨 어머니가 아버님을 지었던 걸 다시, 으, 그런 일 전혀 없었던 것처럼 굉장히 아버님을 위했던 것처럼 이렇게 또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손으로 하늘 가리깁니다.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에게는 대단한 기회가 지금 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대단히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며칠 전에 그 일본의 잡지, 그 문의춘추에서 총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다음에 TBS 일본 방송이 왔었어요, 사실은, 요 교회에. 왔었는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그게 뭐냐면, 저기 그 가정이라면 UC에 쪽 연락해가지고 인터뷰를 차려 했더니 그쪽이 전혀 인터뷰 전화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우리한테 연락이 다 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가정연합하고 유쇼의 문제점을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떠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번 TBS, 뭐, 일본 방송, 거의 자파 방송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었어요. 인터뷰 잠깐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문의춘처 인터뷰하고 갔는데, 잡지 인터뷰 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은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 공적인 관계를 어떻게 나의 책임으로 실행화 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은 이번에 제가 순회를 같이 왕까면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 멀쩡하던 아베 수상이 왕님이 오시고 나서 10일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게 인간이 조절하는 게 아니구나. 하늘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아버님의 모든, 이번에 왕님의 1번 일정에 보면, 뭐 이미 총회장님 얘기하셨지만, 뭐 설사하시고 너무나 힘드신 가운데도 왕님의 몸이셨으면 아마 그냥 누워가지고 병원에서 닌기 맞고 누워 계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님이기 때문에 설사가 나고 고통스럽고 뭐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뭐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아버님이 움직이시고 아버님 저를 아버님의 팔과 다리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왕님의 고통은 없는 겁니다. 왕님의 개인적인 고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두 아버님의 일정과 아버님이 원하시는 에다 맞춰나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의 일이다.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은 여러분의 기도로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님과 이대원님과 완전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의 길을 가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는 왕님과 같은 아버님이 함께 하시는 왕님과 같은 분이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는 우리들 식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